와와와와와 이거 봤어? 움직이는 거 방금?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어? <목소리도> 일단. 오늘 뭐 하니? 마치 We finished each other's e n d i t I'm gonna stick with it. I met him with someone. 오! 어! 찐다, 찐다! 다 찐다! 다 찐다! 다 찐다! 다 찐다! 다 찐다! 찐다! 찐다! 찐다! 찐다! 찐다! 찐다! 찐다! 찐 영서! 정신 지 나지, 나. 아, 나. 나. 서! 지! 통! 나지 나아나 서! 지! 나아 아아귀거타다 한갑순 약사 아, 김원봉, 아, 김구 선생님. 아, 백지영 상대모사 해볼게요. 정총총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맞은 것처럼 정말. 최민식 한번 해볼게요. <웃음> 야! 내가 니 새끼냐? 지금 몇이지 지금 몇니 씨발 왜 추면 내 반말하고 지랄이야? 안경 보서 봐 형이 봐 안경 보어봐그 <웃음> <웃음> 갑자기 만나게 됐죠 <웃음> 저도 같은 생각어요 항상 같은 <웃음> 자리 I have a 파티에 갈 때나 작은 모임에서 그댄 만나 a v e a sofa. I have a s 사랑은 열린 a v e a sofa. I have a s o 자, 함께 <웃음> 먹어볼까요? <샌쥬치! 웃음> 그럴 만한 사람들도 놀라운 o be a b 사람들 o get a little bit of 이게 이게 뭐 l 소연이가 얘기하는 스토리 소연이. l 어... e 그니까 얘는 a l i 으니까그행동만은점프 little bit of a l 왜? t t l e Come on, get it, g e it.